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태어난 시가 중요한 이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는 시를 잘 모르고 또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많이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에게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태어난 시에서 약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와 사시, 뭐, 사시와 오시 사이. 그러니까 그 10분 단위에, 5분 단위그 경계선에 있을 때, 어떤 시로 봐야 하냐 질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인시하고 묘시하고, 또 진시하고 사시하고, 1분 차이지만은, 사주에서 풀이는 하늘과 땀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태연한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태연한 시는 사주에서 직업을 볼 때, 직업을 볼때 그것을 참고합니다. 연월일시 태연한 시는 직업을 좀 참고해 를 봅니다.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직장자리나 사업장자를 이야기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직업. 그러니까 사주상담하면서 대부분이 내가 직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특히 중요한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오픈할 때 사업장자가 전부 다 태어난 시에서 필요됩니다.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입니다. 공장. 일터에일터에 일터. 두번째, 태어난 달을 태어난 달을 조후 조후해주고 균형있게 해주는 것이 균형과 견제를 해줍니다. 이게. 균형, 견제 만약에 태어난 달한 겨울이다 그러면 대도록한 낮이면 좋겠지요. 한 겨울인데 또 한밤중에 있으면 너무 좀 우울하고 춥고 내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후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세번째는 배우자 자리 태어난 시 그러니까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 여기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궁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배우자의 궁합을 볼 수가 있다 배우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난 시가. 근데 얘만이 능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직업과 이런 배우자 자리에 모든 규운을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사업할 때 모든 상태를 보고 그런데 이건 중요한 노후를 볼수 있습니다. 노후. 노후의 노후 삶이 어떤 건가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데 시를 모르고 만약에 사주를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시 없이 부르시는 분들 자 씨를 없이 어떻게 자식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씨가 없이 연월 일만 가지고 어디 가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두 번째 자녀 문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자녀도 있 해당이 되는 자녀 자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수 있냐는 거죠. 그 자녀 자리인데 그게 자녀의 자리인데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균형있게 보는데 이걸 없이 어떻게 사주를 풀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 시간 이에 혹시라도 명작을 공부하신 분이나 사주를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만큼은 정확히 알고 상담을 받으시라 그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시가 없으면 사람의 시를 12개를 놓고 찾아서라도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야 합니다. 씨없이 푸는 것은 제대로 사주를 풀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를 신고로 드려야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례해 보겠습니다. 갑목이 있습니다. 갑진입니다. 갑진 태어난 날의 자월입니다 한겨울이에요. 나무가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춥지요. 냉하지요. 그럼 당에 태어난 시간에서 좋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겠죠. 화기가 있으면 좋겠죠. 화가. 화는 뭡니까? 낮에 태어나면 좋겠죠. 한 겨울이니까 한낮에 태어나야겠죠. 한밤중보다는 이걸 균형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임자생이다. 이렇게 볼게요. 임자 쥐띠입니다. 쥐띠. 쥐띠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임자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 태어난 시가 몰라 이 상태만 갖고 여러분들 한번 사주를 한번 보러 간다고 72년생입니다. 일단 제가 무작정 작았습니다. 여기는 11월생입니다. 72년 11월생 한 겨울이고 갓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사주를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걸 여기서 태어난 달갖고좀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격국을 따져가지고 얘가 늘 정인경인가? 이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구나. 근데 정인경은 되돌기면 자영업 하지 말아라. 되돌기면 급여 받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겠죠. 안전방으로 가라.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럼 공모로 가야 하냐? 소속으로 회사도 들어가냐? 이걸 봐줘야 하지. 그러면 당연히 시를 봐줘야 한다는 거겠죠, 시를. 그런데 시를 없이 어떻게 어느 무당집을 갔는데 이렇게만 딱 주니까 설명하더라 자식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하면 참고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여기서 만약에 배우자 자리가 있는 상충 술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술시라고나와있으면 배우자 자리가 이게 배우자들 상충이 때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진술 상충이잖아요. 갑진 배고데사 하려다가 그러면 이거 하고 술시하고 만약에 신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출세는 최악의 상황이고, 배우자 여성이 답이 최악이고, 여성이든 남성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래도 좀 지지고 복지만은 훨씬 낫다는 거죠. 배우자 궁합을 놓고 볼 때.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후의 삶 자체도 뭐냐? 만약 만약에 좀 신세했으면 전체가 물바하죠 그러니까, 심혈관 쪽이나, 내장 쪽 많이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모장력부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건강은 분명히 굉장히 씨름스름 많이 알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노후의 삶 자체는 어떤 가 자녀는 어떻게 볼수 있냐 감옥의 신이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고생 잘하고 있잖아요 마음고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밀어줘도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인데 이 신가 아니라 병인신을 놓고 보자 병실을 놓고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완전 금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병이 되니까 이 감옥 이 사주가 갑자기 밝아지고 와이 사주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좋네요 나오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감옥은 병화를 보니까 조금 통근하고 있고 인 인속, 속에 또 병화가 있으니 직장 자리 직업 모든 기운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 자녀 자리 직장 자리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사주를 풀어야 할 때는 시를 모른다면 시를 정확히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시간을 많이 줘서 12개 시를 다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시를 어떤 사람은 잠자리뭐 무슨 자리 갖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무슨 상태에서 명약을 접하면 안 되고, 진짜 씨를 찾으면 12개 씨를 넣고 하나나 의학, 오행을 따져서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가를 하나를 찾아내고, 이게 지금 명약이지, 동쪽으로 잠을 잔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방향을 그런 걸 가지고 씨가 어떻다 찾아내는 것, 여하튼 음, 여기 나오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는 잘... 모르면 12개를 다 놓고 한번 시간이 걸린다고 의뢰를 해서, 그래서 시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보하는게 정상이고. 두 번째, 만약에 인시, 묘시, 축시 잘 달라요. 만약에 사주 축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축시 지금 태어나면 2시 30분입니다. 3시 30분이에요. 29분. 3시 29분 59초까지는 만약에 축시입니다. 새벽. 3시 29분 59분 근데 새벽 3시 31분에 태어나서 1분 차이야. 그럼 이때는 인시에 인시. 인시하고 축시하고는 너무 또 사주가 차이가 나요. 그게 단 1분 차이인데도. 사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축신지 인신지 모른다. 두개 두 놓고 삶 자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도 가장 질문이 많은 거. 7시 한 30분인데, 7시 한, 7시부터 8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7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태어났다. 그럼 7시 30분이면, 30분 전에는 묘시고, 여기는 진시단 말이에요. 6시 진시.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5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면 인시, 5시 30분은 묘시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건데, 묘시 또한번 놓고 봐보자. 인자 인자 각진 정묘 이렇게 놓고 봅니다. 정묘.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사이가 이사주에서단 1분 차이로 여기는 5시 31분에 태어났습니다. 다 30. 여기는 5시 29분에 태어났습니다. 인시에 인시 여기는 묘시고 이분 차이이지만은 사주에서는 격이 급이 급이 사주의 어떤 그 귀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화예요. 같은 화. 같은 목이 목. 똑같이 오행상 화와 목을 갖고 있는데 격급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대운에서 무대운 같은 경우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대박치거든요, 대박치. 좋죠. 얘는 무대운 되면 요 파를 해요, 파. 파하면서 들어와요. 뭔가 도와주러 오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조건을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을. 파비하면서 오니까 야, 내가 너에게 도와줄 때니까너 이만큼 주어. 골치 아프게 먼저 뇌를 아프게 때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심신을 피곤하게 하고 들어오는 건가, 얘하고, 얘는, 야, 조건 없이 밀어줄게. 너 해봐. 이로을합의자가 조건 없이 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똑같은 대운이 들어와도, 얘는 대박이지만, 얘는 뭐냐, 힘들고, 좀 고통을 받으면서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특성을 찾으면 되잖아요. 인시의 특성이 있고 묘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금방 찾은 사람상 대원의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대원의 흐름에서 이, 이 묘신지 인신지 그냥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년, 월 일시 사 기둥을 전체를 놓고 봐줘야 한다. 얘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면서, 그러면서 얘들끼리 서로가 조합을 하고 지들끼리끼리 뭉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 없이 사주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엉터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사주 상담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느껴보시라는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기 씨를 찾아달라, 씨를 찾아달라,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쉬워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 태어났다. 새벽에 태면 2시, 몇시, 축시, 한 서너 놓고 풀어보면 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씨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시 전혀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사주를 씨 없이 대충 풀 수는 없죠. 그러나, 시간을 주고 하나를 전체를 놓고 풀어봤을 때, 12개 신을 놓고 풀어볼 때,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찾아들릴 수는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혹시라도 어디에서 사주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 계신다면, 신은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라. 그 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경우 에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네 인신지, 아니, 진신지, 묘신지 모르시는 분, 헷갈리는 분 많습니다. 시는 30분 단위로 1960년 1 0 1일 0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30분을 앞당겨왔는데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주를사주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 없이 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시 없이 연월일시만 갖고 사주를 적고 사주를 푼다 그건 신용입니다. 그 사주 풀이 하는 시중할 뿐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주를 푸는데 몇 년도 몇월몇일 생이 오늘막 자식이 어쩌고 직업이 어떻다 공부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얼마나 웃순 상담인지 아시게 됩니다. 잘 여러분 답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